전공적인 꿀잠을 주무시는 분들 차례를 가지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수술 실패자죠 수술도 소용없었다 수술 소용없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음. 뭐 이분만의 특별한 사연은 아니죠 2009년도의 사연이네요 음. 저는 20대 때부터 코골이가 심했던 사람입니다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의 고충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죠 저 같은 경우는 목젖의 늘어짐도 심했고 누워 자면 무조건 시작부터 깰 때까지 끊임없이 코를 고. 고는 사람. 오면 MT 같은 걸 가면 옆 방에서 자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일단 숨부터 한번 크게 들어 마십니다 <웃음> 잠에서 숨을 잘못 쉬니까 아침 안 아침이 개운한 적이 거의 없어요. 머리도 띵하고 졸졸립니다. 그러니까 <웃음> 잠자는 게큰 일이군요. 이분. 어, 이분은 정말 큰 노동을 하고. <웃음> 그렇죠. 정말 힘든 일을 하고 나서. <웃음> 아휴 일을 마무리했구나 <웃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잠이요 잠은 쉬라고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대상. 30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달리는 잠을 잤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네요 30대 이제 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치료를 했나 봅니다 30대 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대한민국 최고의 수술 전문 병원이라는 곳에서 목젖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중격 망곡증도 약간 있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지 그 그러니까 목구멍 확장술을 하고 음. 이 콧구멍 확장술을 받은 거죠. 어, 그렇죠. 네. 음. 수술 후 통증이 괴로웠지만 이제 드디어 코를 골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퇴원 후 잠을 자는데 다음날 아침 와이프가 하는 말이 왜? 수술을 했는데 여전히 코를 골아? <웃음> 왜 했어? 그렇죠? 개고생하고? <웃음> 그러게. 그럴 리가 없다. <웃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얼른 그냥...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호구리 소리가 조금 달라졌을 뿐 호구리의 크기와 강도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 이런 소리에서 이제 수술하면 거기 이제 떨리는 분이 없어졌다는 게아 음, 음. 이거 손가락으로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음. 아, 이런 호구리 소리가 나는 거죠. 어. 이런 소리가? 그래 이렇게 <웃음> 나 버리면 네. 코골이가 목골이 된 거예요? 자, 어 원래 코골이 목골이 다 있는데 음. 이거는 이제 코골이 소리가 음. 거기서 다다다다한 소리가 이제 없어지고 음. 어, 혀가 거기까지 또 가가지고 이런 음. 소리가 나는 거죠. 응그 음, 음. 후로 병원에서 이제 두 번째 수술이겠죠. 코그 안쪽을 레이저로 지어서 넓히는 수술, 목조을더도려대는 수술 <웃음> 그등 <그럼 웃음> 추가 수술 을두 번이나 더 받았어요. 도합 수술을 세번 했네요. 아휴. 이분은 수술에 대한 신뢰가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대부분 수술하면 그렇죠. 다될것이라고상일수도 그렇죠. 있고. 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이렇게 수술을 좋아할까요? 방송에서 수술하면 정말 환상적으로, 비포에프터로 보여주잖아요. 그과정 p 개 e 생하고 수술의 그런 엄청난 영상들은 다 빠지고 수술 전 수술 로오 대박. 아니 근데 그게 참 문제가 있는 게 그것만 보여주지 그래서 이렇게 애프터가 이렇게 터널 이렇게 이 만들어졌어 넓어졌어 이것만 뭐 무슨 c t 니 엑스레이니 뭐 이런 걸로 해서 보여줄 뿐이지 그게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는 암 수술을 성공했는데 운명하셨습니다 똑같이 <웃음> 수술은 잘 됐어요. 그러다가. 운명하셨어요. 아 참네. 그래서 음.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근본, 맞아요. 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글리는 여전했습니다. 원지수를 음. 잘못 짚은 거죠. 음. 강도와 세계도 마찬가지였죠. 수술을 했음에도 별 도리가 없으니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지냈습니다. 아이고, 나의 운명인가 보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인터넷 검색을 또 하게 되죠 음. 어, 인터넷 좋은 곳이네요. 음. 잘못된 정보도 많지만 제대로 알수 있는 정보는 좋습니다. 그래서 부강형 기도 확장기, 부강장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헐 원리를 보고. 이해를 해보니 자기한테 이게 음. 맞겠다 음. 싶었다는 거죠 뭐 수술을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죠 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비교하다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 거라 했다는 거죠 음. 음. 이분이 안목이 있으셔 아. 그래서 <웃음> 선택을 해서 지금은 착용한 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다만 입안에 뭔가를 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약 간에 불안이 있었는데 음. 막상 착용해보니 큰 이물감은 없더군요 음. 코를 안곤다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에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음. 사용 후 첫날부터 기분이 아주 상쾌했습니다 머리가 띵한 게 없어졌고 무엇보다도 자고 일어나도 가슴이 답답하던 게 없어졌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이 정말 힘들었을까요? 음. 어, 정말 정말 이건 대박인거예요. 그래요. 암이 <웃음> 대박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웃음> 이분이 대박이라고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베개를 함께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더군요. 음. 턱에 무리도 덜 가는 것 같고요.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 맞춤베개, 음. 그러니까 음. 그 기도를 더 확보해주는 높이로 맞춰서 사용하면 턱을 앞으로 내밀는 양을 좀더 줄일 수가 있죠 음. 그러니까 턱을 내밀어서 이 확보를 하느냐 100개까지 도움을 받으면 내가 가령 7 m m 를 내밀어야 된다 근데 턱관절에 무리가 있어요 5 m m 밖에 못 내밀어요 5 m m 하고2 m m 사이에 그갭 차이는 이제 약간의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 갭을 네 개가 추가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개 음. 사정된 기본으로 그렇죠.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자, 눌러야 된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라, 눌러, 눌라, 눌러, 눌라. 잘한다.